오늘 촬영 누구랑 하신, 하는지 신하 아시죠? <웃음> 오늘은 또 이제 약간 형이랑 비슷하지? 형이 쌈분이야아 아, 어,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와, 아유, 반갑습니다 제대로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아. 와 이게 그그 그 봤었던 구간이야 <웃음> 이거 언제 했어요? 이게 지금 한 3년 4년 됐습니다 호랑이야 예, 호랑이입니다 저도 오. 호랑이잖아요! 아, <웃음> 저희네 또 상남자들은 호랑이가 아 역시 잘 아시네요 에이, 그럼요 아, 호랑이가 좀 작다 <웃음> 나도, <웃음> 나도 호랑이 있어 여기 네. 아 호랑이 하셨구나 네. 이기격투는 스텝이 중요하잖아요 스태프. 그렇죠 복싱은 줄넘기를 많이 해요 네,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건 이제 수직, 수직적인 수직걸 많이 하기 하기 때문에 이 레더훈련은 방향전환이 좀 들어간 스텝이기 때문에 음... 저는 항상 항상 그 생각을 했어 아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스텝 이거 레더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음... 저는 일단 가장 운동의 기본은 스텝 무조건 스텝 물론 가장 크게 꼽자면 체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체력 전에 모든 운동인들은 스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 스텝 박스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발이 두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서 뛰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아한 박스당 발이 두 번씩.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고 그, 그, 그, 그. 좋습니다. Very good야, 아, 좋아요. 어 아, 됐습니까? 네이투 예. 스텝이었고 아 조금 이제 감이를 줄 거예요. 예. 쓸 스텝. 쓰리 스텝. 하, 나 둘, 셋 하고 다시 하, 나 둘, 셋 반대로 하, 나 둘, 셋할 거예요. 그래서 아, 발이 바뀌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부드럽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웃음> 아 그렇죠 무섭이 <웃음이> 나올 거예요. <웃음> 자 <웃음> 어? 머리는 예쁘지만 네, 발... 아. 몸이 그렇게 안 돼요. 어. 본인. 수... 생각한 거는안 되니까 웃음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반응이에요. 아,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아우. 거예요. 웃음이안 돼요. 조금 템포를 올려서. 오! 자, 이렇게. 네, 시청자니들아 굿! 굿! 괜찮아. <웃음> <오케이>. <웃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었고 이건 말 그대로 앞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이드를 밟으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오로 계속 움직여야겠죠 그렇죠그렇죠네 기본적으로 스텝이 번갈아가면서 박스를 두번 들어가요 가는 방향에서 음.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이예요 하나 둘발꿈치 셋이. 네. 좋아요 스텝만 굿 어? 네. 좋아요 굿 아이 그래 베리 굿 좋습니다 운동은 태가 나와야 돼요. 달리기 선수들이 달린 폼 되게 좋은 것처럼 폼 태가 좋아야 돼요. 태가 딱 나왔어요. 편하게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과는 다르게 MMA는 경합이 많잖아요. 몸의 경합. 엄청 근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 근력이 훨씬 훨씬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많이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어디서 보셨어요? NFL 선수 예. 하는. 네 맞아요. 밀어야 되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시해요. 오 그래서 그거. 이제 순발력이기 때문에 빵빵빵빵빵빵하셔야 빵 돼요. 오 그냥 달리기에서 쭉 미는 게아니고그 다음에 파마 팍 임팩트 주듯이 임팩트 주듯이. 하이 점프 1 0번 하고 바로 구할 거예요? 하이 점프 1 0 번이요? 네. 준셨죠 예. 오케이, okay, 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go, go, go! 쭉 줍니다. 쭉쭉쭉쭉. 오케이, 오케 빠릅니다. 돌리고. 자, 돌려볼까요?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오케이. 날씨 좀 오나요? 오! 이거. 저오자죠와 <웃음> 힘들어요 이훈련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다리로 치고 나가는 힘도 세질 것 같고 심폐지구력이 엄청 네, 맞아요 하나, 어, 둘, 어, 둘, 둘, 둘, 셋, 넷, 6, 섯 여섯, 8, 아, 9, 여덟, 아홉, 파이. 쭉쭉쭉쭉쭉 2 13, 13, 13, 14, 15, 16, 16,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쭉쭉 밀어주세요 r e they are. I don't know why t 고이 y hope. Don't do n o 고고고고고 호호호호호호 돌아 돌아 t d 습니다 t d 한 n 그렇죠. 여기다 o n o 보자. 마지막 파워. o not d 고고 나왔어 나왔어요. 왔대로이 t do n 가지고. 자미지고자어어 o t do not d 호 n o 고고 고 고고 t do n 다 올라탔어요. t do not 고. o n 고 고, 고! 고! 고! 오케이! 와. 자 와우. 와. 이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 구분을 잘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거는 갔다 오는 게한 번에 숨 참고 올수 올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그때 안 되죠? 네. 처음에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을 하려그래요 아. 호흡시, 음. 오,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산소 운동에서 유산소로 바뀌었다. 아. 그 얘기는 즉슨 호흡이 무조건 필요한 운동이에요. 아. 이제 호흡을 안 하다가 참고 있다가 호흡을 하려니까 그서부터 이제 템포 가깨지는 거. 그렇죠. 어... 처음부터 호흡을 하면서 와야 돼요. 와... 호흡을 하면서. 그래서 부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지금 내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두개 동시에 갖고 올수 있는 운동이에요. 음... 이게 고중량 유산소 운동이니까. 야. 저희가 무게중심 아예 낮춘 상태에서 미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모든 태클도 그렇고 아래 왔다가 위로 이렇게 올려요. 아 황소가 이렇게 머리. 네. 이렇게 올려요. 아... 그래서 무게중심 아래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지면을 사용해서 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스쿼트 막 200, 300 하는 애들이 스쿼트 힘을 쓰는데 앉아서 하기 때문에 음. 가만히 올라가요. 위에서 올리면 이제 그 사람 무기중심을 아예 지면에서 올릴 수 있으니까 테크닉으로. 들어 올리는. 음.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무기중심을 올려서 홀딩 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홀딩. 올렸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아까 저 콘을 갖다 오시면 돼요. 아, 저 콘으로? 네. 뛰는 거 아니야. 뛰는 거야. 뛰는 거야. 자. 호흡하고. 호흡하는 동이에요 호흡. 하면서 자, 고고고고고. 자,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오케이. 펑내려주세요 오케이. 무게를 아예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하체에서 힘이 많이 빠지고 상체에 들어가거든요. 아. 자, 무게 중심을 이 잡고 상태로 가세요. 절, 절 빨리 피해서 가셔야 돼요. 피해가려면은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지. 그렇죠. 고고고고. 가려면더 빨리 가야지. 그렇지? 이겨내지 마. 돌아가, 그, 그, 그, 그, 그 좋아. 돌아 돌아와. 돌아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게를 올려야지, 그치? 자, 또, 또,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자,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계속 막아요 좋습니다. 와 어! 이거 올려, 이거 올려! 올려! 우와, 어, 혼자,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빨리.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오케이. 좋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한들,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그또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직진 훈련보다는 지금처럼 저를 빗겨나간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두배 아, 거리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네, 많이 늘어나고 네. 천천히 가다 보면 나를 못못 이겨요. 나 스피너라든지 범핑하고 빠져나가든지. 제가 아침마다 산을 뛰거든요. 네. 매일 매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맨날. 갔다 내려면 하루가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매일 하세요? 예 네, 매일. 저 아, 오늘 아침에 산 아, 뛰고 왔거든요. 아,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는 어, 부정적으로 보죠. 아. 스물여덟이죠? 예. 그러니까 몸에 지금 무리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오랫동안 유지하시려면 되게 되게 힘들어 올라가는 문제 없다 이거예요 올라가는 문제 없는데 내려올 때가 되게 위험해요 내려올 때가요? 네 내려올 때 무릎에 굉장히 많은 부상이 있으시거요 음... 그래서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범핀 좋고 그렇지 그렇까지해 오케이 자어어자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오케이 어 그. 응, 응. 좋아요 범핑 좋아요 그렇지 응 그렇지 임팩트 쯤에서 그렇지 응. 와 다.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아 좋아요 오우. 이걸 멈춘 상태에 돌아가려면 엄청난 에너지 소비예요 근데 예. 범핑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를 바로 받기 때문에 오픈이 예. 생기거든요 임팩트 임팩트 네. 예. 오늘 날씨가 진짜 춥잖아요 근데 예. 반팔 이렇게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아, <웃음> 땀나는 거 봐요 와나 예. 오늘 몸은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하는데 다른 선수가 운동을 하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쉬면은 내가 어떻게 성공했냐 식기하면서 나간 사람들 이 있어요. 예. 그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내 몸이 쉬러갈 때 확실히 푹 쉬어주고 쉬어줘야 그 다음 날에 좀2보전지3보전지를 전진, 하는데 계속 매번 일보전지일보 일보 호텔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휴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강박관념 안가지셔가돼셔 안 내려놓는 그래요. 연습을 좀 해야겠네요 네 진짜 그게 좋아 주, 진짜 중요해요 제가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되게 자유롭게 운대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실력이 더 좋았어요 그렇죠 좀 많이 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무조건 있어요 어. 자 고! 자 엉덩이 낮출 거예요 엉덩이 다출 거예요 좋아요 어, 바꾸면서 리렉트 해야 돼 하나 둘 하나 둘셋 아니자 아니자 고고고 하나 둘셋자고 하나 둘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하나 자 무릎 올려서 무릎 올려서 그렇지 그렇죠 다시 한번 고! 좋아요 고 고! 자 트리스템 괜찮아 고고 트리스템 하나 둘셋 좋아요 손 자연스럽게 굿! 자 다시 고고고고 슬슬 슬슬! 힘든 거다 알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이게 되게 힘든 운전이에요 자 다시 무기 닫히고 사이드 자굿굿자 굿. 굿. 자, 돌아오면 돼요 자 여기서 호흡을 잡아야 돼요 굿 이렇게 자 고고고고고고 자 저기까지 푸굿자미세푸굿자 자, 이제 호흡 이제 여기서는 무산소와 이산수 동시에 사용해야 돼요 쭉쭉 오케이 쭉 잡아라 쭉. 배운 어, 쭉. 거 동시에 게쭉 그렇죠! 굿! 그렇지! 굿! 밀면서 밀어 한 번씩 한 번씩 다 왔어요 오케이 여기서 밀어 여기세요 여기 밀어 끝나 자 밀어! 자푸시자 상대방 케이지 민다 생각해 아무서워 물어 물 밀어 굿! 저 어, 빨리 위로, 위로, 위로, 위로, 나왔어 나왔어 아까 배운 거 있잖아 공에서 공 어떻게 됐어 공 그렇지 아래에서 위로, 위로, 올지야지에서 위로, 위로, 올지야지에서 위로, 위로, 올지야지 위로, 위로, 위로, 때로 오케이. 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 제가 아, 오늘 초 위로, 위는 거예요 요제로 위로, 위로, 위이 위로, 위요 위로, 위이 자, 지금 한번 오늘 또.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면제로 생긴 거예요. 와서 놀든, 휴식은 하든, 일을 하든, 오늘 이것만 하면 오늘 하루는 충족한 겁니다.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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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찾는 게 중요해요. 또 오늘은 내을내 걸로 만들겠다. 오케이에이 마지막 자~ 고! 고! 뽀뽀 뽀는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 나오면서 어깨까지 뽀아가 뽀뽀~ 지뽀 뽀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이이